<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햄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0회 화요일 방송 규칙수 회귀분석 넷중 하나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 복귀 먼저 하고 이번 주거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복귀,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 거 복귀입니다. 어, 규칙수 43이었죠. 어, 제외됐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규칙수가 2연멸 중이라서 한개에서세개는 어, 무조건 출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면서 복귀 자료까지 보여드렸죠.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번인데요 어, 9번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12번 제외됐죠 다음은 어, 40인데요 어, 40은 출했죠 출했습니다 한개에서3개 까지 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29 제외됐습니다 <웃음> 다음은 3번인데요 이것도 제외됐죠 다음은 8번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18번 역시 제외됐죠? 다음은 4번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17번 제외됐죠? 다음은 27번 이건 보너스불로 나왔죠? 보불로 그 나왔습니다. 다음은 16번 제외됐어요. 26 26이죠. 다음은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기 분석으로 나온 규칙수 어 13개는 어그2연멸 중이라서 3개에서 3개 정도는 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에서 실제로 어42실당으로 나왔고요. 27은 보너스볼로 나왔습니다. 2.5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여기 어12 출했죠? 어, 10은 출했습니다. 23번은 제외됐고요. 33번도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규칙수가 지난 2차에, 이 33은 규칙수를 안 봤고요. 이 10번하고 23까지 해서 총 15개였는데, 어, 여기에서 1개에서 3개, 필출로 헌터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 40, 보너스 볼27 그래서 2.5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출 가능 그룹 육락이었죠 육락이 어, 낙수로는 2연멸이고 이 그룹 자체로는 6연멸이라서 어, 필출 가능한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우리 어, 시청자분께서, 어, 좋은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 말씀하셨던가요? 어, 실제로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7연멸이 됐습니다. 어, 이 그룹은 7연멸이 됐고, 어, 육락은 이제 3연멸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당첨 횟수 분포도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요 이거 38, 아, 아, 시청자분들께서 38을 꼬, 꼽았었죠? 38을. 38이 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헌터가 이걸 보여드렸죠? 어, 여기 38 자리에서 4연속 추이서 어, 38을 약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38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고, 오히려 이 위에와 아래, 어, 여기를, 어,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랬더니, 위쪽에서는 어, 아래쪽에서는 7하고, 어, 10하고 2개가 출했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어, 40이 출했습니다. 헌터 예측대로 잘 맞았네요. 자, 육락은 이제 3연별로 넘어갔습니다. 또, 어, 필출 가능 그룹, 어, 이거는 어, 전멸을 했습니다. 3, 4, 5, 16, 35, 36, 37이었는데, 여기 전멸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삼락이었죠. 삼락이 1연속인데, 어, 이 그룹 자체로는 3연멸이고, 또 개수가 많아서, 어, 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22가 나왔습니다. 또, 어, 오락이죠. 9연멸 중인데, 세개가 어, 있었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34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보너스 볼로 어, 출하고 그 후로 어, 지금 출하지 않고 있는 그룹인데 야, 이게 지금 현재 3연별 중이라서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어, 10번 어, 1개가 나왔네요 1번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회계분석 자료가, 어, 최근 상당히 잘 맞아오다가, 최근, 어, 3연속 전멸 중이에요. 어, 이번에 3연멸이 됐죠, 이제. 어, 신기하게 최근 들어서, 어, 3주차 전멸하고 있습니다. 어, 뒤에서 다시 이제, 이번 주거 보여드릴 텐데, 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필출일 겁니다. 3연멸은, 한 번도 없었는데, 3연멸이 됐네요. 로또는 항상 신기록을 써가는 거니까요. 새로운 기록을 써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2번이 찾 겁니다. 어, 1060회 어, 규칙수 먼저 보겠습니다. 규칙수 첫 번째입니다.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다들 아시는 거죠? 이거는요? 9입니다. 어, 지금 5연속 출하고 있죠? 어, 9가 이번에 출하면 6연속이 되는 거죠. 어, 9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좌측으로 어, 4연속 으로갔습니다 좌측 사선으로요. 또, 어,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규칙수. 여기는 28. 이게 현재 5연속 출입니다 수직으로 5연속으로 갔어요. 자, 다음은 규칙수 세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44입니다. 수직으로 5연속으로 갔죠. 자, 다음은 규칙수 네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당, 퐁, 퐁, 당, 퐁, 퐁, 어, 4연속 갔어요. 대상수는 20입니다. 20이요.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20, 20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역시, 당, 퐁, 퐁, 4연속인데요. 어, 대상수는 34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여섯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대상수가 30인데요.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라면서 사연석 올라갔죠. 어, 30은 자료가 네, 3개가 있어요. 아, 일요일에 멤버십 아, 방송할 때는 에 2개만 보여드렸는데 그 후로 하나가 더 찾아져서 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멤버십 방에서 아, 그 방송하지 않았던 또한 수, 새로 찾은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30은 이렇게 이것도 역시, 역시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 속으로 나왔어요 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이것도 똑같습니다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 속으로 나왔어요 어, 멤버십 방에서는 이두 개만 보여드렸었죠 자 다음은 규칙수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대상수는 22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네요. 자, 다음은 어, 규칙수 8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어, 4연속 올라갔죠. 어, 대상수는 11입니다. 11.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어, 우, 우, 우측으로 어, 그 계단 타기라면서 내려왔죠. 31입니다. 2회기 좌측으로 좌, 좌측 사선으로 사연 속인 거죠. 그러니까 2회기로 보면요. 자, 다음은, 어, 거 40은 지금 현재 3연속 중인데, 이번에또 어, 출할 수있을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40. 헌터는 약하게, 약하게 보이는데요. 헌터한테는. 요 어. 자, 이번엔 규칙수 10번째입니다. 여는 이렇게. 여기는 우측으로 두개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대상수는 42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1번째는 13입니다. 여기는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자, 다음은 규칙수 12번째입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24입니다. 다음은 13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좌측으로 계단 타기라면서 4연속 올라갔네요. 6입니다. 대장수는 6이에요. 이거는 어, 14번째입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26입니다. 16이요. 다음은 15번째. 이거는 문보식방에서안 보여드린 거죠. 어, 그 멤버십 방송하고 나서 어, 찾아진 겁니다 8입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라면서4연속올라갔어요 자, 이것까지 해서 이번 이 차에는 규칙수가 총 15개입니다 어, 필터 범위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가 많든 적든 항상 이 필터 범위를 지킵니다 어, 안정적인 필터를 하시려면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를 하시려면 0에서 2 또는 1에서 3으로 하는데 어, 이번 이 차에도 헌터는 1에서 3으로 보내드립니다. 1에서 3. 음, 최근에 2연속 전멸한 적이 있어서 이번 이 차에도 한개 이상은 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어, 회계 분석 자료입니다. 이게 최근에 3연속 전멸을 했죠. 이번의 제이차이는 어, 무조건 필출할 거라고 헌터는 보고 있어요. 3연속은 한번도 없었는데 음, 신기하게 3연속이 있네요. 원고는 어, 원고는 어, 이렇습니다. 둘 여섯, 6, 8, 10, 11, 11개죠. 어, 여기에서 헌터는 매수를 어, 이렇게 뽑았습니다 5, 6, 25, 37 이렇게 아, 뽑았는데 어, 이 원본도 필출이지만 헌터가 뽑는 매수도 이번에는 아,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사면매엘이라서 이거 헌터도 이게 90% 이상 적중하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최근에 신기하게 3연속 사면, 전열을 했네요 아, 이번엔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 6, 25, 37입니다 자, 만약에 5, 6, 25, 37에서 안 보이시면 그러면 20, 33, 40 중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혼터는 20, 33, 40을 상당히 약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내수 네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시면 아래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리인데요 어, 참여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 최근에 보니까 어, 그 올리시는 어, 그 제외수 중에서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 계시던데 어, 헌터가 어, 그 닉네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들 아시죠? 상당히 적중률이 높으시더라고요. 어, 헌터도 이제 그걸 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 제외수는. 어, 그, 시청자분 재위수는 헌터가 신뢰를 하게 됐어요. 상당히 높아요. 적중률이요. 어, 각자 가지신 재회수, 어, 들고 다니시 말고 무거운데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다가 어, 어, 많은 참여를 해서 서로가 도움이는 게 좋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1에서 3수 출하는 그룹입니다.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재회 또는 출 가능수 한 수씩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헷갈리지 않게 제응은 제외라고 분명히 써주시고, 출 가능수는 출 가능수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주셔야, 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어, 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